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금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이런 그 악재로 인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관련해서는 은행주가 대표적인 수혜 주죠 하지만 또 우리나라 이 은행은 또 정부 정책에 또 이 계속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규제 산업 이 정부가 규제를 들어오기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또 수익을 많이 냈다거나 이러면 뭐 국민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이 국민의 고열을 빨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신용정보 신용평가 관련 주는 그런 데에서 좀 벗어나 있죠 어 상대적으로 어 그런 데서는 에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용정보 이 신용평가 이 관련 주의 특징을 보시면 이 먼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시장은 한국신용, 나이스신용, 한국기업평가 이세 개가 거의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보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다른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종목 안 되죠. 7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신용 조회업에서 이 시비의 개인 시비 또 기업 시비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어 조회해 가지고 또어 신용 정보를 분석하는. 어, 이런 그 사업 또기업의또이 어, 신용 정보를 또 분석해가지고 또 이런 그 금융권에 제공하는 이런 그 사업 분야가 이렇게 두개 크게 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시비는 매년 어, 매년 기술 신용 평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을 받죠. 그래서 매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신용정보 사업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별로 관심이 없죠. 은행주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개인들이 거의 뭐 거들떠를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가치주인 대표적인 가치주면서 또 고배당주인 요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시가총액을 이제 작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나이스 DMB가 가장 낮죠 시총이 대체적으로 천억 원대에 있습니다. 요 SCI까지는 천오백 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나이스가 가장 시총이 낮습니다. 여기에 퍼는 이제 아홉 배 수준이고 어, 주당 812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3%대, 고려신용이 3%대 어, 요런 어, 낮은 시총의 기업이 이 정도 나오고. 또 이크레더블 어 2천억대 규모죠. 얘도 이제 뭐 실적들은 이제 다이만큼은 나옵니다. 기본적인 실적은 어 SCI 정도가 이제 좀 높은 수준이고 배당률로는 이크레더블 6.4 한국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 평가 중에 고배당주죠. 얘는 이제 7% 어 예전에는 뭐 10%대가 다 넘었었죠. 뭐 12%대가 나왔었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9만 원대까지 오면서 7%대까지 이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이스는 이제 지주사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나 어, 요 나이스 쪽에 어, 그룹 지주사입니다. 얘는 식총이 5천억대.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이 시총의 순위로는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얘들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신용인증 서비스 매출 비율이 52% 정도 되는 나이스 DNB 이 월간의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내줍니다. 이게 매년 한 차례씩 자, 이렇게 보시면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 이렇게 어, 거의 뭐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현재는 요 추세대를 좀 벗어나서 좀그 낮은 가격대에 있죠. 어, 대략 한 3년 전 가격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어 얘는 채권 추심 업계 1위입니다. 뭐 그만큼 돈을 잘 받아내는 회사가 고려신용입니다. 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얘도 어뭐 지금 보시면은 어 대략 어 1600원대에서 현재 어 만원대까지 뭐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CI 민가롭게 최초 추심 허가를 받았던 업체고, 기업 신용, 어, 요, 주력이 이제 요런 쪽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률이 낮은 것 같아 보여도 여기 800원대입니다. 요 때. 한번 크게 시세를 냈을 때는 10배가량 급등을 했죠. 800원에서 8000원까지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 800원대에서 현재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뭐딴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절대. 어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어, 대시세를 내 주는 종목입니다. 이 크레더블 고배당주죠. 이거 신용조의 관련 신용조의 사업이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얘도. 어 1년에 한 번씩은 시세를 줍니다. 현재는 이제 거의 뭐이 추세권 밖에까지 이탈해서 어, 과대하게 하락해 있는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평가, 이 고배당주죠. 시장 점유율 32.5%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기업평가입니다. 꾸준히 지금 우상해 하고 있고, 지금 추세대로는 바로 이제 저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나이스 얘는 지주사죠 어, 주력자 회사는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어, 지주사다 보니까 뭐이 위에 있는 차트하고는 전혀 틀려 보이죠 어, 뭐 최고가였던 3만원대에서 거의 뭐 상승을 못합니다 아, 나이스 평가정보 어, 얘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합니다 개인신용 기업신용정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나이스입니다. 어, 시총이 가장 무겁죠, 얘가.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뭐, 어, 3대의 높은 상승률을 했습니다. 지금 얘도 어, 기본 추세 때가 있죠, 요. 기본 추세 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어, 약간, 어, 이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다이 거래량 수준이 뭐 3만 원 3만 주 자, 보시면은 뭐 2천 주 자, 이크레더블 6천 주어요 SCI가 이제 거래량이 많죠 상대적으로 30만 주 어, 8천 주뭐 이런 낮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소외받고 있는. 어 이 기업이 바로 이 고려 신용 어, 신용 정보 회사들이 다 대차적으로 이런 어, 이 개인들에게 좀 외면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어, 그래서 가치 투자자에게 어,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런 신용 정보 업체라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